안녕하세요, 여러분. 응. 야! 지즐입니다. <웃음> 오늘은 지즐이 저번 영상의 예고편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죠. 정말 기하학적인 구조의 볼베어링이에요. 피젯스피너 터진거랑 이거랑 너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올리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기름때가 제거되고 완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하는 만큼 유튜브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서핑도 다니고 하는데 어떤 외국의 한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볼베어링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나아가서 저는 주격을 한번 잘 찾아봐가지고 이 속에 딱 맞는 친구로 하나 더 구해가지고 이번엔 저는 4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컴프레션을 사러 갔다 오면서 옆에 베어링 가게를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이즈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총 4개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은 사이즈는 뭐더라? 뭐? 나중에 여기 링크로 띄워 드릴게요 이게 사이즈 이거는 기억이 잘안 나네 그 다음 친구는 여기 코드명이 적혀져 있어요 대충 보이죠? 6903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에 있는 게 그거예요 고무실링 네, 이게 자동차 부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6006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이것도 NSK 거네요 자 보면은 지금 상당히 뻑뻑합니다 여유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 무시무시한 사이즈입니다 이건 KBC 거네요 자, 짜잔 우와 대박 이가 예, 멋있는데 6011Z입니다 이걸이 안에다 놓고 이걸 이 안에다 놓고 이거를 이 안에다가 <웃음> 넣어서 미친듯한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뻑뻑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휘발유라든가 아세톤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 안쪽에 오일들을 다 읍세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갑시다. 일단은 뚜껑들을 다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셔버려야될것 같습니다. 저번 608분에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그죠잘 되네. 자 아쉽지만 뚜껑은 재활용을 못하니까 버리도록 하고. 으아, 진짜 많다, 이거. 세상에. 야, 이렇게 많은 기름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못했는데 우와, 진짜 대박 잔다, 이거. 님들 이거 오늘 다제거나할수 있으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와우.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넣어주고 사용 안 하는 칫솔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좋았어. 부어봅니다. 오, 네 님들 슬슬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야 세상에 네와 님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그지 같습니다 기름 다 빼는데 메탄올한통 에탄올 한통 그리고 저기 뭐 지포 한통 이렇게 세 개에다가 WD 그거 한통다 써가지고 지금 간신히 기름때를 다뺀것 같아요 조립 방법은 그냥 낄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쏙 들어갔죠? 자 그럼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직선으로 딱 들어갔죠 네 님들 따봉입니다 따봉 네 기름 뱉기는 엄청 고생했는데 님들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 친구까지 끼면 마무리죠 가운데다가 당연히 잘 놓고 오이 친구는 잘 껴지네요 데 네, 들고있는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묵직하니까 오우 세상에라 재밌는데? 오 근데 이거는 피젯스피너가 아니라 그냥 피젯 돌덩이 같아요 흉기 이거 갖다가 그냥 팍 찍으면은 어, 개인 호신용품이 될것 같습니다 어, 왠지 갱스터들이 들고다닐 만한 이제 저희가 해야될게 뭔줄 아세요? 에어컨프레셔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한번 이거는 아무래도 다 쇠프레임이니까 폭발하거나 이러진 않을거예요이 녀석을 최고속도로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으아. 우와 근이 네. 고독 회전이 느껴지세요? 아 나만 느낄 수 있구나. 바보야. 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오 님들 이거 봐요. 이야. <웃음> 와 살아 있네. 호호호 님들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다음입니다 이 친구의 내경이 짜잔 네 90이에요 90 그러면은 이 친구의 어 가운데 에 한번 손잡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알파 문구에서 몇개 구입해 놨던 판 봉입니다 이 녀석의 두께가 근데 아까 8 보다 아9 보다는 좀 작아요 8.2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바로 이쪽에다가 낄 수는 없어요 전련 테이프를 좀 감아 가지고 두께를 총 9mm로 만들어서 한번 스탠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네. 여러분 이런식으로 약간 팽이같은 모양이 됐죠? 자이 친구를 이대로 한번 컴프레셔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번 기울어보자. 오, 근데 지금 약간 기울었거든요? 세상에나 아까 이 나무 토막을 뾰족하게 깎아 주도록 할게요. 어 좋았어. 네 너무 뾰족하게 하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대충 무뚝하게 좀 만들어 놨죠. 하하하. 셋. 둘. 하나. 어디들 이거예요. 와. 자 던져서 이쪽에다 놔볼게. 오, 오! <웃음> 야, 어 이거 만만한데. <웃음> 자 여러분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세요. 우, 인들 원심력 때문에. 이 친구가 아래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잡아놓은 위치대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 상태를 또 유지하는 거지. 우후! 우후!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가로 수평적인 거는 항상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태워놓는다 하면 이 상태로 또 계속 도는 거고. 이렇게 프리 러닝 테스트입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컴프레셔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 맨손으로 돌려 가지고 몇분 때까지 돌수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열심히 돌리고 셋둘 하나 우차 네 여러분 손으로 제가 열심히 돌린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렸는데도 네 3분 30초 정도 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들고 이렇게 무을돌린게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했을 었 때는 한 4분 대도 나왔었는데 약간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 오 어, 3분 30초 대단해 이번에는 네 에어컴프레서입니다 오우씨 겁나쁘네자3 2 1 오우슛 야! 8초만 더 돌아! <웃음> 5, 4, 3, 2, 1, 6분! 아! 6분! 됐어! 끝났다 끝났어! 네! <웃음> 보셨어요? 6분씩이나 돌다니 완전 대박인데? 그때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던 양반은 그냥 컴프레서로 했었을 때 4분이었나? 그렇게 밖에 못 돌렸었는데 제가 오일이랑 이런 거 세척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베어링들의 사이즈는 제가 더보기를 클릭하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링크를 잘 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네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주세요. 지금까지 지지렸습니다. 예스! g r e a t r